안녕하세요.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, 원샷맨입니다. 참! 오늘 마실 음료수는 벨몬트 망고주스와 오라떼 복숭아 맛을 마실 건데요. 부와바 부와바 망고를 유혹하네 라는 광고 음악으로 유명한 델몬트 망고 주스가 있었죠. 이 노래를 분위기 민망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.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날수 있는 원샷맨이 되도록 야무지게 원샷해 보겠습니다. 참! 아... 아, 오늘 맛의 점수는 1점 만점에 9점이에요 진짜 대박 아주 그냥 달달한 맛이었어요 망고주스의 달달함과 오라떼의 달달함이 합쳐져서